빅볼을 이용해서 힙이랑 업더미널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누운 상태로 빅볼 위에 두 발을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브릿지 4번 네 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올라가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좋으세요. 앤투쭉 올라가시고 귀엽게 멀리 하세요. 내쉬면서 다운 올 넘어가지 않게 그대로 후 뒤꿈치를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당겨 놓으시면서 라스트 앤포 그렇죠? 앤 가슴부터 내려오시고 자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로 올라간 상태로 햄스트링 컬링 하실 거예요. 그대로 후 서른 번 하실게요. 밀었다가 당기고앤투앤 앤 쓰리 N 4, o 5, r 6, f 7, v 8, N 9, i 10 그대로 내쉬면서 다운. 이렇게 두 세트 더 하실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쭉 올라가세요. 골반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N 2, w 3, and four, and five, and six, n d n and n d n 좋아요. 후. 라스트 한 세트 더요. <웃음> 내쉬면서 그대로 후쭉 준비. 인 2, 원, and two, and n d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nine, and ten. 가슴부터 천천히. 좋으세요. 자, 무릎 뒤에 빅볼 놓으시고, 스트레치, 햄스트링, 후, 스트레치 하세요. 호흡하시면서, 네, 반대 다리도 같이 인들 후주 충분히 스트레치해 주세요. 항상 스트레칭하실 때는 에 호흡을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자, 좋으세요. 그대로 빅볼 옆으로 옆구리에 대시고요. 옆으로 사이드 라인에서 싱글 레그로 어펜다운. 20번씩 같이 해보실 거예요자 발란스도 잘 잡아주시고 준비 몸 똑바로 사이드로 정렬 맞추셔서 시선 멀리 in up 호흡같이 and three a 좋아요 six and seven and eight. Nine. And 10 more, 계속, in, one, and two, and three, 길게, four, 길게, five, 길게, six, 길게, seven, 길게, eight, two more, and nine, last, stop. 그대로, 롱드, 앞으로, 뒤로, 하프서클, two, and three, up, two, and four, Up, 2, 5, and 6, and 7, and 8, and 9, a n 10, a 그렇죠. 좋아요. 군댕이 반대쪽 그대로 사이드로 업앤다운 그대로 하프서클 롱드까지 이어서 반복하실 거예요. 준비, 몸 길게, a 다운. d o 다운. 쓰리. 길게, 포. 길게, 파이브. 길게, 식스. x 세븐. 길게, 에잇. g 나인. t 텐. 모어. 원. 좋아요, 투. w 쓰리. 포 길게, 5, 머리까지 길게, 6, 2, 7, 2, 8, 조금만 더, and 9, 라스트, 10, 좋아요. 롱드, 업앤 다운, 서클, 후, and, 그렇죠, and, 2, and, 2, 3, and, 2, 4, and, 발끝으로 포물선 그리면서, 5, and, 6 n 엔, 귀엽게 멀리, 세븐, 엔, 몸 흔들리지 마세요. 에잇, 엔, 좋구요. 나인, 엔, 라스트, 1 엔, 좋으세요. 자, 후, 한숨 쉬시면서, 후, 이번에는 힙 익스텐션, 힙 운동. 배 밑에 빅볼 대시고 쿼드라 패드 포지션으로 싱글 렉부터 한 다리 뒤로 들어서 업앤 다운 업, 다운 w 다운 p d 길게 다운, w n four, two, five, t 길게, n i 둘, 텐, o 옳 bend, 위로 펄스. l 엔, e 리 엔, 포, 엔, n 이브 엔, 식스, 엔, 세 n 엔, 에 u r n d n n 옳지, 좋으세요. 반대쪽 같이 하실 거예요. 업펜다운부터 in, up, two, two, 길게, three, t w 길게, 파이, 쭉, 식스, 쭉, 세븐, v 에잇, t 나인, 텐 그대로 밴드에서 펄스 l s e in, two, and three, and f o and f 좋으세요. 자, 그대로 하늘 보고 누우셔서 토스 앤캐치 하실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계속 떨려갑니다 그대로 누운 상태에 자, 두 다리를 하늘로 차례차례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 두 다리 플렉스 공으로 잡았다, 놨다 꼬리뼈 살짝 컬링 하세요. 복부 스퀴징 준비 3 0번 할게요. 인, 토스, 그렇죠, 들, 앤, 캐치 좋아요. three, two, four, t w 꽉 잡으세요. e i 좋아요. n i and t e 계속 in. o and t 호흡하면서 t h and four, two, 2, n d eight, two, n i n more last, two, and o 그렇죠, t 좋아요. three, two, four, 허벅지 안쪽 각, five, two, six, two, seven, two eight, last t and n last two, and t e 잡고 있을게요, 홀드, 머리뒤 깍지 up a n 천천히. 다운, 업 많이 안 내려도 돼요 그렇죠, 쓰리, 라스트, 포 그렇지,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옳지, 누우셔서 무릎 뒤두시고 스트레치 하실게요 양쪽으로 트위스트 앤, 후, 호흡 내쉬면서 트위스트 앤, 후 그렇죠, 엔 후, 앤, 후.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백스텐션으로 바꾸실 거예요. 골반에 빅볼 대시고요. 엎드린 상태에 발바닥으로 지지하세요. 네, 그상태밸발스 잡으시면서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 흉추 익스텐션 내려갔다가 조금만, 투 그렇죠, 3, and, 2, 번 4, and, 스 잡으면서, and, 5, and, 배쑥 집어넣으세요, 6, and, 2, and, 7, 2, n 8, 호흡은 들이마셔도 되고 내셔도 돼요, 9, 2, and, 10 m o n 1, 좋아요. N t 두. N t 두. N f 두. N f 두. N s 두. N s 어깨 안 올라가게. N e 두. N nine, N t e 옳지. 좋아요. 그대로 스트레치. 그대로 후. 호흡 스트레치. 어깨 귀멀리 등 스트레치 같이 하실게요. 호흡하시면서 그대로 사이드로도 같이 스트레치. 반대쪽도 스트레치 후. 한숨 한번 흐 좋으셨어요